확률과 통계라는 액션에 총세 가지 섹션이 있다고 그랬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오케이? 네. 경우의 수는 확률을 풀기 위한 전초과정이고 통계는 확률을 이용해서 통계도 구한다. 별도로 봐도 된다. 근데 어쨌든 확률 확통의 두 번째 단어는 확률이야. 너희가 너희는 참 좋은 세대거든. 이 문제가 확통인지 이 문제가 수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세대잖아. 그치 내신을 생각해봐 확통시험에 확통시간에 확통시험을 줄거고 수능을 보러가도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있을거란 말이야 네. 그니까 러 문제가 섞여있어서 얘가 공통부분인지 선택과목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아, 23번 아, 이후면 전부 다 확통인거잖아 맞잖아 23번 이후부터는 다 확통이고 아, 아, 선택과목이니까 네. 그렇다면 문제 뒤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분명히 다 나올거란 말이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죠. 얘처럼 확률을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또경우의 수를 구하라. 통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내가 해야 되는 액션이 어느 포션에 들어가는지를 알 거라는 거야. 음. 자, 첫 번째 내가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뭘 배웠냐면 순열을 배웠고 조합을 배웠어. 근데 이게 순열을 단순 n p r 을 배운 게 아니라 얘의 활용을 배웠다고. 얘도 NCR을 배운 게 아니라 얘 활용 중복 조합을 배웠다고. 기억나니? 그러면 NPR, NCR로든 경우의 수에서 문제를 안내 그러니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면 중복 조합이든 중복 순열이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든 원순열이든 이항정이든 얘네 문제거란 말이지. 오케이? 근데 확률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 확률은 어떻게 구해? 첫번째 수학적 확률은 무슨적 확률?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확률은 쉽게 모든 경우의 수 분해 그 사건이 일어나그 사건의 경우의 수지 네. 그럼 여기를 구할 때는 NCR에서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굳이 여기서 쓸 필요는 없는 거지 n c r 나와도 되고 n p r 나와도 되고 두이 섞여도 되고 팩토리알이 나도 되고 수익 시용되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이 나오면 조금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문장 구분상 자 주사위를 한개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이란 거야.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이지. 이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는 게 뭐야? 전체야.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분자고 그러니까 때로 구분지으면 때, 때라는 단어에 이걸로 구분지으면 구해야 될게두 가지라는 건 미션이 주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수학적 확률이 있으면 다른 확률도 있나요? 통계적 확률도 있어요 통계적 확률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지 실제로 측정을 해보는 거잖아 야구선수가 열타석에 들어가는데 세번 쳤어 만탈안타칠 확률은? 10분의 3그 3할이라고 하는 거야 할푼일을 아니? 할은 10분의 1 푼은 100분의 1 리는 1000분의 1그 3할 5푼 1이면 1000분의 352 0.352라고 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어, 또, 뭐, 통계적 확률이 아니면 도형적 확률, 기하적 확률은 표적, 표적판이요 표적판. 표적판에, 이런 표적판 본적 있지 않니? 이렇게. 뭐, 이런 거. 네. 요길 맞출 확률은 전체 면적분의 요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면적분의 면적. 이건 기하적 확률이죠. 네. 이런 면적에서는 선에 딱 닿을 확률은 구하지 못하죠. 선은 두께가 없으니까. 두께가 없는 걸로 봐야 되니까. 네. 자 수학적 확률을 구할거야. 그 확률이 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야. 뭘로 표현한거? 수치. 너 오늘 잘못하면 나한테 뒤질 확률을? 아마 좀 크죠? 이건 더 돼, 안돼. 안 돼. 좀 크죠? 안되지. 아마 하늘 땅그땅정도야 안돼. 어렴풋한거 안돼. 수치로 표현한거. 2.3 뭐 이런거겠지. 근데 확률은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작아도 0이야. 1과 0 사이에 있겠죠. 항상 일어나는 확률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영0 그럼 이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 용어가 좀 필요한데요. 그 용어들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입니다. 시행이란 어떤 사건을 시행한다 그래요.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한다. 어떤 액션을 한다. 자 책을 보면 시행, 같은 조건에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이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라 했을 때그 다섯 번은 똑같은 조건에서 던져야 돼. 한 번은 높이 던지고 한 번은 이러면 안된다 똑같이 던져야 돼. 그러면 떨어지는 게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일어나는 게 같을 거라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나랑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다 똑같은 조건이 어야 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가위 가위보 하면 바위는 못 내잖아. 가위가 두개 바위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가, 보가 있는 거. 너희 가위바위보라 그러면 맨날 가위 가위보다.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보한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내가 지지 않는 방법 가위만 내면 돼. 나는. 가위하고 보밖에 못 내잖아. 난 가위를 내면 지진 않겠지? 미안합니다. 시행이란 반복할 수 있는 시험이나 관찰.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는 건그 주사위를 던지는 걸 했죠.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이라고 그래. 일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3의 눈이 나온다. 그런 사건들을 모아놓은 걸 표본공간이라고 S라고 합니다. 집합적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주사위를 몇회 1회 던지는 시행을 할게요. 또는 주사위 말고 동전이라고 하죠. 동전. 뭔전? 동전을 2회 던지는 시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냐면 앞면, 앞면 맞니? 또는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 또는 뒷면, 뒷면 뒷면이 T, 앞면은 H라고 하는데 영어로말까거야앞면헤 h 뒷면은 T예요. 오케이, okay? 이렇게 되죠. 이게 표본 공간 S예요. 동전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이고요. 네. 그럼 이 사건을 하나씩 담아놓은 거, 이 사건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거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 사건이 몇 개죠? 그러면 네. 네, 근원 사건입니다.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다 똑같아야 돼요. 음. 뒷면이 더무겁다거 나중에 안되는 겁니다. 사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음각이고 하나는 양각이거든 음각보다는 양각이 더 무거울 거 아니야 둘다 양각이고 튀어나온 데서 많을수 있는 거 거고 그치? 그럼 숫자가 써있는 면보다는 그림이 써있는 면이 면적이 더 많이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림 면이 바닥으로 내려와는 면이 좀더 높아 원칙적으로 그 주사위에 각각의 그 숫자를 구멍을 파놨다면 1보다는 6이 더 많이 팠잖아 그럼 1의 면이 더 가벼우니까 1의 면이 밑으로 가야 하는 게더 높지 하지만 다 똑같다는 라 가정하에 보면. 오케이? 그러면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표범공간 전체와 똑같습니다 네. 공사건은 비어있는 사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사건 네. 괜찮아? 됐니? 네. 자그 다음에 합사건은 합집합과 같아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곱사건은 교집합과 같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배반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집합으로 뭐? 서로소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괜찮아요? 자, 배반 사건은 둘이 절대 가,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네. 자,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동계, 어,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라. 동전 두개 던지는 거 아까 했죠? 표본 구가냈어 네. 얘가 올 거예요. 요렇게 오겠죠? 줄여. 근원 사건은 몇 개? 네, 네 개. 적어도 한 면이 A가 나와. 한 면이 적어도 한번 나와. 앞면이 적어도 한 번. 앞면, 앞면, 앞면 나온 거지. 네. 그럼 얘네가 그겠네 앞면, 앞면, 또는.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 그러니까 얘를 뺀 거랑 같지? 네. 나머지 쓸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도 쓸수 있고 서로 배반인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마는데요. 네. 네.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A는 뭐야? 두 눈이 모두 짝수야. 2 E. 2, 4 2, 6 이런 식이지? 네. 그럼 B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야 차가 3차3 네. 쓸게요 C는 곱이 얼마? 16이야 네. 아니지 두 눈의 합이 8이지 아니면 네. 아니라고 얘기지 왜합8 D는 곱이 16이야. 16이야 자 보자 A와 B가 서로 소냐고 물었으니까 공통인 게 없냐는 음. 거야 이거는 짝수, 짝수잖아요. 네. 둘다 짝수니까. 그럼 짝수, 짝수인데 짝수와 짝수의 차가 3이 될 수는 없죠. 그럼 둘은 겹치는 게 절대 없겠네요. 네. 그럼 서로 도전. 네. A와 C는 겹칠 수있어 4, 4, 2, 6 이런 거 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안되죠. 네. A와 D는 곱해서 16은 4, 4. 네. 네. 그죠? 안되죠. B와 C. 합이 3이면서 차가 3이야. 합이 8이면서. A랑 B를 더해서 8인데 A와 B의 차가 3이야. 그럼 2A가 11이잖아. 이런 수 있어? 주사위는 없지. 안되죠 그러니까 서로 소지. 겹치는 거 없지. 네. B와 D는 차가 3이면서 곱이 1 6인이야 네. 주사위 눈 중에 곱해서 16 나오면 4, 4밖에 없어요. 주사위에서. 그럼 차가 3일 수 없죠. 네. 서로 소죠. C와 D는 차가 3, 그러니까 곱이 16은 4, 4밖에 없다고 했죠. 네. 둘은, 가, 얘, 얘는 여기 포함되겠죠. 안되죠. 그래서 배만은 기업 리얼 ㄹ, ㄹ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층에서 3의 눈이 나온다. 3 6이죠. 그럼 B가 아닌 것은 3의 눈이 안 나온다. 1, 2, 4, 5. 오케이? 음. 동전을 동, 한 번, 세번 던지는 시행에서 세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A야. 음. 자, 봐봐. 그러면은, 동전을 세번 던지면 총몇 가지지? 원소가? 8개지. 8가지, a 이 사건을 S라고 할게. 네. S의 원소는 몇 개라고? 8개. 음. 네. 그때 뒷면이 모두 A인 거는? 한 개지. 네. 그럼 A와 배반인 거는 A랑 서로 소여야 되지. 네. 그럼 그걸 B라고 할게. A, B가 공집합인 A는 원소가 한 개인 걸 수도 있고 두 개인 걸 수도 있고 원소가 없는 걸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뭘로만 들어야 되냐면 얘 원소가 만약에 아빠, 밥순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네. 뭐 A1, A2 이런 식으로 있다면 A8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S가. 네. 근데 A가 요 사건이라고 한다면 네. 얘를 뺀 나머지 몇 개가 7개가 거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겠죠. 음. 여기서 만드는 애들은 얘랑 겹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얘를 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즉, 음. 얘하고 배반인 사건은 A를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맞죠? 네. A가 B에 한 개라도 겹치면 안 돼요. 맞죠? 음.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 하나를 제거한 나머지 7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인 거지. 음. 2에 7조 게개 봐봐. 1, 2, 3이야. 이때 A는 3을 가지고 있어. 얘하고 서로 소인애는 얘를 제거한 얘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공집합 1, 2, 1, 2밖에 없잖아요. 넘길게요. 얘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는 얘네 둘 죽이고 나머지 몇 개, 4 개니까. 이거지 A와 B 모두와 배반이야. 자, A는 뭐야? A의 여섯 번이 적어니까 6, 6, 7, 9, B는 뭐야? 4, 4 7. 7. 7. 그지 네. 그럼 A와 c 가 모두 배반이니까 4도 가지면 안 돼. 6도 가지면 안 돼. 7도 가지면 안 돼. 9도 가지면 안 돼. 몇개 남았어? 2개. 4개. 됐죠? 네. 확률의 뜻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 말씀드렸죠. 아까. 네. 수학적 확률은 모든 경우에서죠 근원 사건의 경우에서분해그 사건의 가짓수를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은 P라고 씁니다 A가 일어날 확률 확률 P는 probability 한국말은 뭐야? Hey? What is probability? 가능성, 가능성. 아마도라는 말이 되잖아 네. 저 모르는 사람을 있어 보고 있어 미국은 야매야 매 내가 뉴욕 발음으로 해주도 못하더라고 노너왜 <웃음> 배우 냐자 통계적 확률은 아까 뭐라 그랬지? 실제 통계를 하는 거지 너희 초등학교 너 초등학교 때 혹시 확률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지? 내가 초등학생을 했을 때 그래 초등학교 6학년 때 확률을 배우거든? 예전에 배웠었고 그때 이런 얘기래. 야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 하면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했 아홉 가지잖아 내가 이기는 건 가위로 이기다 바위로 이기다 이걸로 인다 3, 3분의 1이야 네. 그럼 비기는 것도 똑같으니까 3분의 1이고 지는 것도 3분의 1이다? 그럼 가위바위보 해보자 그래 그랬들이막 하는 동안 제가 다 이겼는데 몇번한 동안 다 이겼는데요? 응. 이거 통계적 확률로 얘가 이긴 확률이 1인거지 현재는 응.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선생님이 딱 이러거든 음. 근데 너랑 너랑 가위바위보를 진짜 많이 한 수천 번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응. 3분의 1에 많이 가까워질 거야 응. 오케이? 응. 여기에 엄청난 게 숨어있지 리미트 시 m s 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치? <웃음> 자 근데 이렇게 봐도 좋은데 이런 거야 시행 횟수가 납득할 만큼 말하면 돼. 가위바위보 100번 한다. 많이 한거 맞지. 가위바위보 100번 했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100번 말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납득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 어디에 가까워진다? 음. 수학,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음. 리미트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웃음> 일어날 음.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음. 오케이? 그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비가 비가올 확률, 기상청에서 비가올 확률을 계산하는 건 통계적인 거예요. 이런 날씨에 비가올 확률을 수치적으로 따져놓는 겁니다. 야구선 농구 선수의 자유 투 맞지? 네. 야투율, 잠삼정준율 야구 선수의 타율, 방어율 이런 거, 생존율출산율 맞니? 윷놀이에서 뭐가 나올 확률? 사실 윷놀이의 모는 윷놀이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이 네. 단면적이 여기가 더 길어서 네. 이게 바닥으로 가는 가능성이 훨씬 커요. 네. 마치 닿는 면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윷모가 나올 네. 확률은 좀 달라. 실제로 윷놀이의 네. 모양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실제 수학적 확률로는 계산할 수가 없지. 수학적 확률은 너무 간단하지. 봐봐. 네. 짝대기가 4개지. 네. 전체 가지수는 16가지구요. 네. 안 뒤집어졌다. 하나. 끝이잖아. 그치? 모는 다안 뒤집어진 거야. 제일 나오게 가는 게 힘든 거야. 요렇게 된게네개거든 2분의 네. 1이 16분의 1. 네. 근데 진짜 16분의 1이냐? 그건 아니거든. 네. 됐어? 기하적 확률은 면적분의 면적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A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아무리 커도 표본 공간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작아도 공사권보다는 크겠죠. 네. 그럼 이거 전체를 예로 나눠버리면 0 1 되니까 P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1과 영 사이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0입니다. 네. 흰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때! 네. 그치? 응. 때 앞에 몇 개의 공 중에. 다섯 개 중에 3개를 꺼낼 때. 네. 흰 공이 나오잖아. 이 생각해. 그럼 어디서만 꺼내면 돼? 검은공에서만 흰공이 나오지 않는데, 왜 흰공에서 꺼내? 검은공 두개 중에 세 개를 꺼낼 수가 없음. 없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오케이, 네. 얘 네. 부분 집합이 몇 개? 2의 7제곱 네. 맞죠? 네. 2의 7제곱개 중에 하나를 택하니까, 2의 7제곱개 중에 떼, 떼, 떼, 떼, 떼, 2, 3, 5, 7을 모두 포함해. 2, 3, 5, 7은 포함하는 거몇 개? 세. 2의 3제곱개 네. 맞지? 그럼 2의 4제곱 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두개 동시에 던져. 네. 36분의 두 눈의 합이 8, 2, 6, 3, 5 이렇게 쓰면 6, 이에서 끝납니다. 네. 2부터 6까지 다섯 개예요또 세지마. 믿어. 야, 수학 선생님이 는 <웃음> 너희가 세는 숫자가 뭔지 알아? 2부터 6까지 숫자몇 개야? 그러면 4개라고, 4개. 그럼 1부터 10까지 숫자가 아홉 개냐 1부터 10까지 세라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니? 10까지 들어가고 어디까지 안 들어가니? 0까지 안들어가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6부터 2까지 숫자 몇 개냐? 6에서 2 빼는 게 아니라 6까지 들어가고 어디까지 안 들어가? 1까지 안 들어가는 거지. 이동구령들아 A반 3명, B명, B반 3명이 1렬로설때몇 명이? 7명이 1렬로설때양 끝에는 B반이 서. 4명 중에 2명 뽑아서 양 끝에 세우고 네. 오케이? A반끼리는 이웃해야 돼. 아, 이랑란 책이. 그러면 지금 B반 몇명 남았어? 두명 남았지? 네. 그치? 그 중간에 서면 되니까. A반 몇명 남았어? 세명 남았지? 네. 그럼 이웃한다니까 묶어버리지, 나 같은 경우. 네. 몇 덩어리 서? 세 덩어리, 세 덩어리 줄 서고. 이세명 다시 줄 풀어서 니들끼리 서봐, 하겠지? 네. 이거지? 네. 남자 셋, 여자 셋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섯 명이 원탁에 앉는다? 오펙토리알 여자끼리 이웃한다? 묶어. 몇 덩어리? 네 덩어리 원순열? 3팩이지네 네. 덩어리 원순열이니까. 네. 그리줄 풀러서 니들끼리 줄 서봐? 너못 알아듣고 있지? 네. 너 말고 지금 영상을 이따 볼 저기, 그 녀석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웃음> 요 그림 수능에 많이 나오는 그림. 여덟 개, 남학생 3 명과 여학생 3 명이 둘로앉습니다 못 뺄게 귀찮아요. 네? 귀찮아요. 귀찮아요. 알았어요. 네. 자 봐봐 남학생 몇 명? 세, 명. 세 명과 여학생 세 명이 둘로 앉을 건데 의자도 두개 있지. 네. 근데 이 의자 두 개는 구분이 돼야 돼. 안 돼. 그럼 얘네를 줄 세우는 방법은 8팩토리얼 나누기 의자 두개 똑같지. 남일, 남이, 남삼, 여일, 여이, 여삼, 의, 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여, 몇 가지가 다 똑같은 거야 여덟 가지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팔을 해주는 거지 음. 이게 전체 경우에서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 여학생끼리 이웃한데 그럼 여학생은 뭐 해? 묶어놔야지 네. 그러면 남색 그리고 한 덩어리 의, 의지 네. 그럼 넷, 다섯, 여섯 육팩 나누기 이 팩을 하고 여학생들 셋줌 세워야지 됐냐? 아, 네. 22번 백팩 8개 문자를 1년 다닐 때 교체는 게몇 개야? a 두개 c 두개 k 두개지 네. 그럼 8팩 나누기 a 두개 p 두개 k 두개 c 두개지 이거 보네. A가 맨 앞에 온대. 그럼 A를 빼고 일곱 개를 배열하는데 똑같이 A 두 개, K 두 개, C 두 개지. 네. 그럼 분모 나아 갖고. 8분의 1 나오겠죠. 음. 됐냐뇨? 음. 알아듣냐? 네. 아이스크림, 과자, 우유 사, 중에 일곱 개의 간식을 살 때? 이거지. 네. 그럼 아이스크림 더하기, 과자 더하기, 사탕 더하기, 우유를 해서 몇 개를 사는데. 7곱 종류씩 있으니까 안사도 된다는, 된다는 거지 0, 0, 0, 7을 사도 된다는 거지 0이상이네? 네 중복, 조합이네4 h 7분에 과자를 3개 산대요 과자는 3개를 산대요 그럼 아이스크림이랑 사탕이랑 우유를 네. 합해서 몇 개를 사야 돼? 4개지 맞니? 네. 3H4지 이제 H계산 까먹으셨죠? 네. 됐나요? <웃음> 다 이런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같은 방식이니까 풀어내는 건 너희들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요 파트 지나면 이제 확률 덧셈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하고 조건만확률 끝나면 곱셈 정리하고 끝나면 동일시행의 률에서 크게 다섯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 파트는 몇 개? 다섯, 다섯 개. 다시 한번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 확률 파트는 총 다섯 개 파트. 첫 번째 뭐 확률, 수학적 확률이요. 지금 수학적 확률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더셈 정리요. 세 번째는 조건부 확률이고요. 이거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만 다섯 개라고 해요. 제가 네 번째는 곱셈 정리고요. 다섯 번째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뭐 있었어? 순열의 조합 중복 순열, 원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에 중복 조합 이항 정리 다섯 개였죠. 통계 파트도 세보면 첫번째 확률변수 두번째 이산확률 세번째 연속확률 네번째 통계적 추정 다섯번째 신뢰구간 이것도 다섯개예요총 15개 포션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8개잖아요, 수능 그러니까 여기서 다는 아니라는 거지. 음.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골라서 8개만 하겠다는 건또 아니지.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네, 정리 좀 해주셔요, 여기까지 일단. 이미의 두 개를 꺼낼 때, 몇개 중에? 두 개를 꺼낼 때, 두개 모두 바둑돌이야. 그럼 바둑돌에서만 두개 꺼내면 되잖아.